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정부에서 뭐 연말 폭탄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어,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 한번 잠깐 오늘 살펴보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음, 한번 볼까요? 어, 몇 가지 큰 털이 있는데 그큰 틀이 어, 크게는 어, 먼저 투기가열지구그 다음에 투기지역에 굉장히 좀 집중이 돼 있고요. 어, 그 외에 이제 조정대상지역 어, 그런 지역에 또 굉장히 조금 중점이 실려 있습니다. 어,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그 다음에 정책 대응 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안정화 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대출 수요를 이제 규제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이 또 들어가 있고 어 그리고 뭐 거래질서 확립이라든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뭐 시장 상황들은 뭐 계속 지정을 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고 이래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그 풍선 심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이 오른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규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는 뭐 크게 안 중요합니다 이미 규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뭘 규제하느냐가 우리는 더 중요하죠 어 여기 보면 어네 가지 컨트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여기 이렇게 컨트리 나와 있죠. 이 트랙에서 규제를 하는데 먼저 대출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대출은요 어, 크게 투기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이 그동안 LTV가 40%가 적용되던 게요게 줄여서 20%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어, 이게 이제 가액은 9억 이상 이렇게 초과하는 그동안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을 초과하던 집을 이렇게 그동안 40% 까지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공시가격이 아니고 시가 기준으로 9억입니다 시가라면 지금 거래되는 금액을 얘기하거든요 실거래가 지금 올라가고 하는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9억을 이제 기준을 삼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 20% 구간을 지금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가격 구간별로 그것도 LTV를 규제 비율을 차등화해서 적용을 한다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어떤 구간으로 조정을 하는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어, 예를 들어 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택가격을 1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을 했다 그랬을 때 현재는 14억까지는 40% 계산을 해서 5억 6천에 지렛대 효과로 대출을 활용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구억까지는 어, 40% 아요 구간이란 말이 이 말이군요 구억까지는 40%를 적용하고 그거 초과하는 구억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초과분이네요 어,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요 40%와 20%를 합하면 4억 6천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구간 상관없이 이렇게 40% 적용하던 게 지금은 구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9억을 초과하는 것은 20%까지만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로 분류되는 시가가 15억원입니다. 이게 공시가격이 아니고 시가 15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금방 그렇게...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안 나오는 걸로 바뀌고 9억을 기준으로 시가 9억 기준으로 그 이하는 40% 그 이상은 20% 이렇게 어, 규제가 또 적용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시가 9억은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어,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을 규제를 한다라고 나와있네요. 하여튼 DSR도 지금 강화가 되네요. 어, 20년, 21년 말까지 40%로 하향 조정해서 그동안 60%이던 거를 낮춰서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DSR 한도도. 비은행권이 그동안 60%였던 게 이게 또 줄어드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깐 한 볼까요? 어, 1주택,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세대는 어, 규제지역이 그동안은 2년 내 기존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사면 됐죠. 조정대상지역이 이럴 때 처분약정서를 쓰고 하면 됐는데 어, 그리고 무주택세대는 어,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그런 조건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서는 어, 일단은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에서 시가 9억원 이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죠? 공시가격은 통상 한 70% 정도 됐죠? 시가의 70% 정도가 공시가격의 수준이었는데, 그게 9억 원의 금액으로 바뀌었고요. 어, 그리고, 음, 개선이 되는 게, 어, 투기 지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을 하거나 무주택 세대가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동안 2년 안에 뭐 집을 처분하고 이런 약정이 있었죠. 이게 1년 안에 집을 처분하는 것 플러스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사가지고 부산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 있는 고가주택이나 이런 걸 사서 어 이렇게 뭐 세를 주면서 하는 거 이제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전입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전입도 하고 집을 또 1년 안에 기존 집은 처분하고 부산에 있던 집 팔고 서울에 주소를 완전히 이사를 가야 부산 사람이 서울에 있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안에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지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대출내 해갖고 원정투자하기는 이제 뭐 물건너 갔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요약해놨네요.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던 게 이제는 1년 내 처분하는 걸로 바뀌고 그리고 9억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 이건 2년 내 전입하던 게 1년 내 전입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 이렇게 내서 하시던 분들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집사는 목적으로는 사업자 대출이 아예 안됩니다 이게 그동안은 투기 지역에서만 했는데 요게 투기 가열 지구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이렇게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출이 1.5배 이상으로 이렇게 강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RTI 대출 규제할 때뭐 적용하는 어떤 그런 수치들이겠죠. 이게 규제가 돼 있고. 그리고 세마을금고처럼 이렇게 그동안 상호금융 이렇게 정책 위원회 뭐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거다 들어가겠죠. 어 그런 곳들도 주택 담보 대출 현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감독 강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어, 이렇게, 음,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일금융이나 이런 데는 잘안 되던 게 보험회사에서는 큰 규제 없이 그동안 적용되고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어, 그런 게 이제 점점점 규제 안으로 들어온다는 소리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투기가 열 지구나 투기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전국 다 해당인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제목이 카테고리가 2번으로 이렇게 딱 분류가 돼 있어서 아까 1번이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어떤 그런 대출 규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세대출은 어 그동안 공적보증 을 받는 거 그러니까 주금공이나 뭐 허그에서 보증받는 경우에는 이게 좀 제한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율이 좀 샀죠. 전세자금대출이 어 근데 이게 이제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그 이제 주택 전세 대출도 9억 초과 주택 구입은, 어, 전세 대출 보정을 그 차주한테 아예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대요. 뭐, 정부에서 요청하면 용별 재주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큰 게, 현재는 전세 대출 직업 그 만기가 돌아오면, 어, 주택 그 차주 주택 수를 확인을 해가지고, 어, 2주택 이상 보유를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만기, 그 대출 만기가 이렇게 제한이 돼 있었네요. 연장하는 게. 근데 개선되어 있는 거 보면 어, 차주가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 대출을 아예 회수를 한답니다. 회수를 한대요. 그냥. 음. 네, 예, 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근데 적용은 언제 하느냐? 요 나와 있기를 어, 전세 대출 신규 실행분부터 요 내규 규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신규 실행분부터 이제 요렇게 실행을 한답니다. 어, 그리고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있는 집을 팔고 집을 담보로 대출하려고 했더니 잘 안되니까 오히려 전세로 옮겨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사는 데 투입하고 했던 그런 우회적인 어떤 그런 그거를 막겠다는 뜻이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뭐 무궁무진하게 그냥 우상향 중입니다. 종부세 세율이 이렇게 쫙다 추가가 됐습니다. 적혀있는 세율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종부세. 그리고, 조정지역, 지역 대상 안에 이주택자도 종부세는, 어, 그동안, 어, 여기 보시면, 200%였던 게 300%로 상향이 돼서, 요렇게 되는 게 바뀝니다. 그리고요. 어, 이거 뭐, 연세 드신 분들 조금 혜택 준다는, 거. 혜택이야 뭐, 있으면 받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강화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장특공,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게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동안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기관하고 상관없이 보유 기간만으로 최대 80%까지 1주택일 경우에 이렇게 장특공을 적용을 해 줬거든요. 요거를 그동안 80%니까 뭐 연간 8%씩 10년 간에 걸쳐서 적용을 했겠죠. 근데 요게 바뀌기를 어 10년 안에 80% 어해주는 거는 유지를 하는데 거주 기간을 요건으로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요렇게 되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하고 요걸 반반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적용한대요. 보유기간의 4% 거주기간 4% 그러면 보유는 10%를 했는데 1주택을 그렇게 있다가 만약에 한 5년은 전세를 줬다가 5년 5년간은 내가 실거주를 했다 이러면 그 4%는 10년간 다 적용을 받을 텐데 그죠? 이 뒤에 있는 40%는 적용을 다 받지만 거주기간은 5년밖에 안 했다면 20%만 되겠죠. 그러면 최대 80% 적용을 못 받고 합해서 60%만 적용된다. 엿두신 것 같습니다. 그 표가 여기 쭉 나뉘어져 있고요. 어, 그럼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유예기간을 요구는 뒀어요.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집부터 요렇게 장특공 1주택 가지고 계신 경우에 거주기관과 보유기관으로 나누어서 적용이 되고요그 어, 다음에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요 부분도 굉장히 크게 바뀐 겁니다. 어,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어, 장특공이 이렇게 적용이 어, 되는데요. 음 이게 보면 요건 이미 발표됐던 겁니다. 그죠? 2년 이상 거주한 집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도 거주 요건 충족해야 장특공 80% 적용이 됐는데 여기 플러스 지금 뭐가 더 추가가 되냐 했더니 조정 대상 지역일 때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에 2년 둘다 조정 지역이면 2년 안에 앞에 집을 처분하고 2년 안에 그걸 옮겨야 했거든요. 현행 여기 나와 있네요. 현행은 기존 2년 안에 이렇게 움직였어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했더니 개선은 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안에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요. 뭐 매도뿐만 아니라 플러스 뭘 해야 되느냐 전입까지 맞춰야 됩니다. 이거 뭐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딱 실거주할 집을 살 경우에만, 이거는 앞에 걸 비과세를 해준다는 소리예요. 1년 안에 잠깐 전세를 줬다가 뭐 어떻게 해야지, 그거 안 된다 소리입니다. 2년간 전세를 그때부터 줘야지 안 되고, 내가 딱살 집만 사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동안은 전세 2년 줬다가 뭐그 뒤에 내가 실거주 2년 하고, 그리고 팔면 되지. 이런 게 통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를 무조건 지금은 1년 안에 전입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일단 전입해놔놓고, 그 뒤에 뭐 전세 줬다 팔든지, 그건 차후의 일입니다. 그죠? 앞에 그 비과세 받으려면, 1년 안에 매도, 플러스 전입, 1년 안에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 들어갈 집이 이미 내가 사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이미 되어 있던 집을 내가 샀다. 그럴 경우에는 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준대요.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럼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또 넣어야 되겠죠 그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무조건 내가 1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소리입니다 음그 다음에 요것도 2017년 아 2019년 12월 17일부터 내일부터 새로 지등하는 주택에 적용이 되는 그런 그겁니다 어, 미리, 그니까 오늘까지, 12월 16일까지 매매 계약서를 썼거나, 돈이 이미 계좌 이체된 거는, 어, 요 적용이 안 되고 계속 2년 안에 팔고, 뭐, 어, 2년 안에 전입까지는 안 해도 되는, 2년 안에 매도만 하면 되는, 그게 적용이 된다. 요 서로입니다. 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임대 등록을 한 주택도, 여기 보시면, 어, 조정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일주택 비과세혜택으로 준대요. 마지막에 남아 있는 그 하나 남는 그 임대주택도 들어가서 거주를 충족을 해야 된답니다. 하나 남을 계속 임대만 2년 했다가는 혼자 되고 2년만 되면 원래 맨 마지막 남은 거는 우리가 비과세 뭐 받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요거는 거주까지 해야 되는 걸로 요렇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어, 내일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되네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조정대상 지역 내, 이건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어, 양도세가 중과되는 거는 조정대상 지역이 그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주택수에 이제는 분양권도 카운트를 하겠대요. 그동안 입주권은 다 카운트가 됐죠. 그렇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그입주권이 근데 여기에 이제 입주권처럼 분양권도 주택수에 어 포함을 하겠답니다. 그동안은 이게 913 대책 이후에는 대출을 계산할 때 1주택이 뭐 2주택까지 중도금 보증이 나오고 이런거할때 분양권도 너가 카운트했고 그다음에 청약할 때 무주택수 계산할 때 그때 분양권도 913 이후에 산 그런 분양권들은. 어, 그게 카운터가 됐는데, 이제는 중과 지역 양도세. 세금을 매길 때도 주택, 분양권을 주택수에 카운터를 하겠대요. 이거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죠? 부산 지역이 조성해서 풀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웃음> 그리고 세제상. 그러니까 분양권 주택수 다 포함하는 거에다가 아까처럼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옛날에는 미 포함이었죠. 세제 계산할 때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미 포함이었는데, 지금은 포함한다는 겁니다. 언제 거부터, 후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거부터 분양권도 카운트 한다 소리예요 어,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 어, 토요일 날 유튜브에, 어, 원, 그니까,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 되는 주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분양권 두 개를, 두 개까지 중도금 대출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 굉장히 비과세로만 이렇게 재택하는 것을 소개를 드렸는데 그게 다 이틀만에 <웃음>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이제 뭐 살아있는 생물 아닙니까 이게 부동산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어, 거기다 세금은 더 살아서 펄, 펄떡펄떡 거리는 정말 더 살아있는 생물이고요 이렇게 바뀌다 보니 앞에 소개드린 그거는 머릿속에 지워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뭐라도 하나 가지고있으면 전부 세금의 카운트 다 된다. 요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바뀐 부분이에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주택입니다. 주택. 그동안은 주택이랑 그 다음에 입주권이랑 주택이랑 입주권이랑 어, 요거는 어, 1년 안에 그러니까 팔 때는 그동안은 44% 였습니다 어, 현행에 보시면 보유기간 1년 미만 그러니까 그 지방소득세 포함해가 44% 였어요 1년 이상이 되면 바로 그냥 딱 기본세율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정지역이야 중과가 있지만 조정이 아닌 경우에는 1년 딱 보유하고 1년 1일째 바로 6에서 42% 사이 일반세율을 적용을 해서 매도가 가능했어요 입주권도 근데 그게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은 55% 그러니까 이 1년에서 2년 사이는 44%가 된다는 셈이죠 지방소득세 있으니까 그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어 입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입주권도 이렇게 바뀝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 말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주택 조합은 입주권 개선되는 게 이렇게 바뀐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입주권 사셨다. 분양권처럼 그냥 거의 입주장 가서 팔아야 된다. 이요 소리예요. 맞죠? 언제 파는 것부터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요거는 뭐 지금 계약서 썼던지 그거 아무 상관없이 요 이후에 양도하는 거는 입주권 들고 계셔도 이제 1년 안에 파는 건 55% 2년째는 44% 3년째 가야 기본세율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죠 투자 개념으로 1년 단위로 샀다 팔았다 이제 뭐 못한다 소리예요 저 그동안 1년 된 단위로 그냥 부부 공동해서일반세율 내고 팔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 왔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3년간 들고 있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한 3년간 가면 1년 차이보다는 많이 올라 있겠죠. 일반 세율 적용해도 1년 1년 1년 단위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세금이 늘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바뀝니다. 근데 또큰 부분이 하나가 있네요. 이제 이렇게 막 바뀌다 보니까 세금이 무서워서 그동안 못 팔았던 분들 어떤 지금 그걸 하냐면 한시적 배제 배제라는 말은 이걸 잠깐 일시적으로 적용 안 한다 이 뜻이거든요 뭐를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돼서 파는 거를 잠깐 기간 동안에 적용을 안 하겠대요 어디에 있는 걸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중간 이주택 이상이라서 세금을 중과해서 팔아야 되는 분들이 무서워서 못 파는 경우에 언제까지 2020년 6월 말까지 내년 6월 말까지는 언제부터에? 12월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는 주택수 불문 팔아도 일반세율로 팔게 해주겠대요. 그동안 정말로 팔고 싶어도 양도차익 너무 많이 나서 못팔았다. 얼른 얼른 서둘러서 뭐 파시든지 그죠? 아니면 들고 있어도 계속 갈 자리다. 그러면 뭐 이거 상관없이 또 들고 가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 이후로는 쭉뭐 이렇게... 어. 뭐 분양가 적용 지역이 뭐 이렇게 또더 늘어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어, 여기 보면 요 지역만큼은 이제 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겠대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자금 출처, 이런 거, 뭐, 야무지게 조사하고 단속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더 길게 하면 이게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어,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 다 되셨죠? 전세가 이주택인 경우, 그 다음에 서울보증에 어, 대출을 받은 경우, 다좀 챙겨보셔야 되고요. 연장 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1년 안에 다 팔고 전입까지 마쳐야 됩니다. 비과세로 일시적 일가구 2주택 혜택을 보려고 하면 어 그리고 이제 조정이든 아니든 전국에 있는 모든 조합원 입주권은 어 1년 안에 팔면 55% 2년째 44% 만 3년째 접어들어서 그때부터 일반세율이에요. 그게 크게 좀 바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가지역 때문에 세금 무서워서 못뭐 파셨던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그런 다주택자는 내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는 중과 안되고 팔수 있는 그런 부분이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9억까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어 40%, 40그 다음에 9억 초과는 20%로 줄어들어 있고요. 컨 틀로 그런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문을 한번 쭉잘 살펴보세요. 요거는 국토반에 들어가면 자료가,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 감사합니다.